일방적인 영상통화였습니다. 네. 아, 근데, 말잘 맞았죠? 잠깐만. 아, 어제 제가 속보를 들었는데, 뽀읍님이랑 카톡을 하다가, 갑자기 뽀읍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 그 갑자기, 어? 오늘 누가 생일이래? 그래서, 왜? 이랬는데, 누가 생일이라 그랬냐면, 하, <웃음> 제님이 생일이랑 아 그래서 제가 어 아, 축하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그랬는데 이제 완전 어, 또 이제 어? 방송에서 축하 어쩌고를 어, 축하 인사를 하려고 오늘 그럼 방송하세요? 고 물어봤더니 하신대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럼 몇시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9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 안정치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영 타이밍이 안 맞네 이 생각을 하고 아 그렇군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아 그러면 이거 방송하다가 중간에 생일 후원하고 와겠다예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랑 같이 거시기를 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생일 축하 멘트 어떻게 할지 추천 받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일단 생일 축하 드립니다 저도 방송 중인데 <웃음> 오늘 2주년이신가 들었대요. 예. 네. 하지님 방송 2주년 겸 생일 축하드려요. <웃음> 어, 허곡스 당신은 마스터 하지? 어, 괜찮다, 괜찮다. 오. 허곡스 당신은 마스터 하지?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웃음> 괜찮다. <웃음> 언젠가 같이 레드 다이아몬드 버튼에 와인 따라 마십시다. 오, 어, 괜찮다, 괜찮다. 아, 근데 이거 말은 많은데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 어. 어.. 방송 이주년겸 언젠가 같이 레드다이아 버튼에 와인 따라 마십시다. 아, 한타, 한타로 바꿀래. 아, 사이다 따라 마십시다. 나알콜 <웃음> 칵테일 따라 마십시다. 그럼 천, 이만. 관종, 백. 좋아, 이렇게 쓰자. 내용 끊기면 웃기겠다. 아, 안 끊겨, 안 끊겨. 안 끊겨. 어. 아, 생일 축하해연. 긁어갑니다. 뽀려가연. 이만 치얼스. 좋아. 이거, 그거 같이 봅시다. <웃음> 하지님 반응을 봐야 되거든요. <웃음> 아, 이고또한는데 반응 안볼수 없잖아. 그죠? 남의 방송 송출하기. 빠뽕 오, 뭐. 어, 갑자기 여러분 방송 바뀐 줄 알았죠? <웃음> 네, 열심히 뭐 방송하고 계신데, 뭐라고 하시나. 한번 봅시다. 자, 저는 이거 후원 일단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13. <웃음> 엉덩이에 싸게 난 <싹이난> 감자. <웃음> 엉덩이에 싸게 난 어, 감자. 집사?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아, 나보다 먼저 갔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요, 선생님. 저보다 먼저 가시면 어떡해요? 아, 나왜 이렇게 모, 입이 마른지 모르겠어. 어! 아하! 땡영했네. 안, 안 보여. 어 됐다. 근데 잘안들려 <웃음> 관종이라서? <웃음> <웃음> 뭐라는지 안오 <웃음> 아니 5만원 후고 그냥 간다고요? 아 <웃음> 진짜 햇령이님 감사합니다 간, 아, 진짜 햇령이너보고은아 아, 진짜 5만원씩이나 그후는 아. 감사합..감사합니다 예 저희 감사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아, 만나요 좋아하거든 킥킥킥킥킥 아 감사합니다 나랑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저랑 <웃음> 한 번도 실물로 만나본 적 없지만 맞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연락하는 사이가 됐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말도 대체 어서 온 거예요? <웃음> 아, 그래서 어..아 오늘도 생일 축하한고 <웃음>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아 그쵸 네. <웃음> 응, 그래서 한냥이 어, 근데 진짜 슬슬 좀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또 시국이 그래가지고 아하진님이 저를 진짜 너무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웃음> 예아 진짜? 너, 다음에 아, 나 데뷔 데뷔 꽃 일렀어! <웃음> 어! 나 데려갈게요! 누가 가서 일렸어! 누가 서꽃 질렀어! 하지가 말하는 한냥이님 어, 특징! 어? 뭐죠? 첫 번째! 한냥이님은 하지에게 가습기를추천했다 와 정말이다 <목소리> 팩트 팩트 <목소리> 어 쏠쏠한 정보를 많이 알려준다 와세 <목소리> 번째 헨리와 나는 졸린 게임을 안 좋아한다 어 인정 따리 인정 따대번방꾼 <목소리> TMI 오지는 졸린 게임 안 좋아한다는 것어 존나 인정 <목소리> 그 게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같이 그 내가 투더문 욕했어 회장님한테 아, 투더문 진짜 졸리다 고어 어, 저도 저 존나 재밌다 그랬어요 그래서 졸려서 빡종한 게임은 달로 갔다고 한다고 그 이후로 <웃음> 게임 이름이 투더문이니까 아... 원목금도 욕했냐고요? 예... 그랬던 거 같아요 아 원목금은 욕그 그때 안 했는데? <웃음> 어... 안 그래서... 했는데. 네 번째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게임을 추천해 주셨다 맞다 맞다 다섯 번째 햇냥이는 DB를 굉장히 좋아하신다. 인정다리? <웃음> 등장 굉장히 많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웃음> <그래서> <웃음> 저 말도 <바로> 대체 뭐예요? 까자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아, 햇냥이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방송 안할 때, 여러분, 어, 심심하시면 햇냥이님 꼭! 방송 봤어요 많이 마크 컨텐츠도 정말 웰메이드거든 웰메이드 아 맞기 때문에 웰메이드니까 웰메이드 아, 맞기 때문에 현양이는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맞아요 <웃음> 그거 아는 사람 구독이랑 좋아 구독 아 구독 <웃음> 구독 <웃음> 저거 뭔지 알아? 한살짝 <웃음> <구독? 웃음> 아 저거 그 <웃음> 이거 아는 사람 어 저기 물음표야 몰라? 세번 해야 돼. 수도? 수도? 수도? 힘 살자. 흉내, 잘하시네. 이제 이만하면, 예. 네. 관종, 잘했다. 어. 좋은 네. 관종이었다. 어. 어 영상통화 했죠? 응. 음. <웃음> <웃음> 일방적인 영상통화였습니다. 네. 아, 어, 근데 말잘 맞았죠? 예. 네. 그쵸? 예. 네. 마치 통화하는 것처럼. 인종딸리 어... Oh.